여기에 봅시다 OHNO 되어있는게 이게 HNO2 아질산입니다 자, 아질산을 반응시킬게요 RNH2 1차 아민을 아질산과 반응시키면요 이와 같이 ROH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질소가스가 발생됩니다 질소가스가 발생돼요 그 다음 2급 아민을 아질산과 반응시키면 이와 같이 NNO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 이 물질이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3급 아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힌스버그. 테스터라는 실험 방법으로 1, 2, 3차 아민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을 할수 있는데 일단 힌스버그 어, 실험이라는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 어, 들어보셨다 하시고 아질산 반응만 설명을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아질산에 의한 반응으로 만약에 시료 아민 시료를 이와 같이, 한 0.5g을 취하고, 2몰 염산 5ml에, 5ml에 염산을 가하고, 어, NANO2 용액을, 용액을 몇 방울, 몇 방울만 가하여도 떨어뜨려가지고, 반응을 관찰을 하면은요, 1차 아미는 바로 질소 가스를 발생하고, 질소 게스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방향, 방향족 1차 아미는요, 낮은 온도에서는 질소 게스 발생하지 아, 않는 대신에, 자, 디아조화된다. 디아조 반응이 나옵니다. 자, 디아조 반응이 나오면, 은 이게 어떤, 아조 물질이, 그,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게 발, 뭐랄까? 염색약의 일종인, 그러니까, 에, 색소가, 색깔이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더 진행이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와 같이, 페놀이 만들어지고, 또 질소 게스가 발생되어 나오래요. 그러니까, 반응이, 방향조 가미는, 낮은 온도에서는 질소 게스가 발생되는 게좀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둔다든지 아니면 가온을 시키세요. 가열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질소 게스 발생되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차 아민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아민은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물보다 무거운 노란색의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져서 아마 시험관 아래쪽에 만들어졌는게 보일겁니다 3차아민은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2,3차아민을 바로 우리가 실험으로 이렇게 실험으로 질소가 발생되는지 질소가 발생되는지 아니면은 니트로소아민이 노란색의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던지 이 세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1,2,3 차아민을 아민을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 실험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실험인데 문제는 문제는 자, 이 반응을 실험은 좋은데 자, 2차 아민, 니트로소 아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발암 물질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곤란하죠. 그죠? 실험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트로소 아미니, 아미니, 우리가 음식물 속에서도요, 아니면은 위 속에 들어가서도 쉽게 만들어진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보세요. 이게 염산산성하에서, 염산산성하에서 잘 만들어지거든요.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품 속에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했는, 그럼 이